오늘 저희 데뷔 앨범에 한바퀴 다무 뮤직비디오 현재 네. 네 오늘 제 의상은 힙하죠 투머이들 아 이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압동이면서 힙한 느낌. 벙거지를 쓴 것도 처음이네요. 이렇게 무대 이상으로. 이렇게 신났냐고요? 제 얼굴 있는 거 보여요? 이 반짝이. 저희 반짝이의 디테일이 있죠. 메이크업도. 원래 저제짜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촬영 시간이 길다 보니까 원래는 제 컬러 렌즈를 진짜 안 껴요 왜냐면 너무 요즘 장시간 동안 렌즈 끼고 있는 너무 아파서 잘안 껴있는데 오늘의 또 컨셉이다 보니깐 그러면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이라서 A few m o m e n t s later o n 자, 와 진짜 부셔 뮤직비디오 찍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또 금방 뮤직비디오 찍게 되니까 또 새로운 컨셉에 엄청난 음악과 비비를 찍다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네요 더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게 진짜 귀걸이 재료예요 이런 재료를 진짜 붙이는 것도 처음 하는 시도고 정말 재밌게 멋있게 많이 찍고 있으니까 이번 뮤직비디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첫 촬영 마쳤으니까 이제 퇴근을 해볼게요 목폴라 잘 어울리죠? 레어파드랑 안녕 또 찍을게요 새해 복 많이 봐세요 벌써 새해가 됐네요 2021년이고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있습니다 일단 좀 전에 멤버들이랑 우리 투문이랑 같이 보이스 온니로 이렇게 새해 인사를 같이 맞이했고 카운트다운도 했는데 또 굉장히 알찬 시간이고 또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열심히 일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 믿어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고 2021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너스 더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. 사랑드니다 안녕하세요. 지금 저는 어 빛나죠. 고마워요. 어, 저는 오늘 또반박불과 3일차 세 번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과 또 저희 인트로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을 또 찍으러 왔어요. 네. 조명이 어디 잡아들고 못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이번에 엄청 스케일 큰 뮤직비디오를 했잖아요. 기대죠. 안녕 또 찍을게요 네.